가알지 됐어. 추로. 추로. 추로 먹어. 추로. 음. 아, 일단 추를 먹이고. 그래. 그럼. 음, 천천히 먹여 음. 이거 이동장 왔어요. 이거는 뚜껑 아니에요? 아, 이 바닥이구나. 됐어. 바닥? 이렇게 하고 채우. 지금부터 틀을수 있어. 어! 좋다, 좋다. 메이크업도. 어, 됐다. 그치, 보이지? 아. 응, 됐다. 잡 좋다. 좋다. 이렇게 해서 잠그고, 응. 아테만 살짝 열어주세요. 아테만 이렇게 살짝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열어놓으면 되겠네. 앞에는 네. 닫아놓고 네 그리고 병원가서 이렇게 열면 되고 네 순이 준비가 됐어? 네음 순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빨리 차 타세요 응 내가 문을 닫을게 너 먼저 나가 순이 미안해 아빠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음. 오늘은 응. 지금 캣피 안정제 좀 뿌려줘서 이제 괜찮을거예요 순이! 어 오늘 잘했어 추루 먹자 추루 줘 추루 추루 주고 추루 먹어 추루 잘했어 응. 오늘 키내낼름거린게안니 없어서 그렇잖아 안니 양생에서 싸워가지고 <웃음> 순이 앞이 없어가지고 순이 지금 병원 갔다 왔어요. 순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빠. 응. 너무 건강하지 뭐. 네, 수빈이 아주 건강해요. 순이 아주 건강해. 순이. 순이. 순이야 순이. 아. 아유 기분 좋다. 아, 순이 아주 건강해요. 애기들 엄마. 아유 바보. 열어줘 열어줘. 아이고.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얼른. 안문 열어. 아이고 순이 고생했어. 아유 잘했어 확 열어져서 완전히 빼버려 애들 여기 적응하고 이제 적응하게 저가지고. 아이고 잘했어 순이 응가해 판매로 우리 티슈로 얼굴 닦아줘야겠다 어, 아까 채, 캣닙가루를 넣어버려가지고 그치? 야 이제 얘네들은 데리고 가기 좋겠다 여기 산에 살아 그래서 너무 쪼금이지아 근데 이게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만져달라요 <목소리> 우리. 이거 좀. 야 아까 밖에 쏟아보고 조금만 말했어. 우리 들어가는 또 들어오지.